스위트홈에서 미친 피지컬을 보여주며 국내를 넘어 전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대체불가배우 이시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시영은 1982년 4월 17일 생으로 현재 나이만 38세이며 키는 169cm이고 비형입니다 이시영은 MBC 예능 프로 무릎학도사에 나와 고향을 괴산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그녀는 한동안 고향을 잘못 알고 있었고, 진짜 고향은 충북 청원군의 저산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 이시영은 신발을 신고 다닌 기억이 없을 정도로 시골마을에 살았다고 하는데요. 도시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소꿉친구들과 같이 뱀과 개구리, 미꾸라지 등을 잡아먹으며 놀았었고, 9살 때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뱀 껍질을 벗기는 법과 발로 개구리를 잡는 노하우를 공개하며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학창시절 이시영은 국사 등의 암기과목을 잘했고, 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에서 만점을 받았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습니다. 이시영의 좋은 머리는 MBC 예능 프로 진짜 사나이 해군 부사관 특집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야간 비상훈련 도중 교관이 훈련병들에게 세 줄짜리 부사관의 금지를 말해보라고 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들 외우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이시영에게는 갑자기 부사관의 금지의 세대불량인 부사관의 책무에 대해 말해보라고 합니다. 또박또박한 음성으로 완벽하게 해내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고 훈련병들은 감탄을 하며 쳐다보기도 합니다. 첫 함장 저호 때도 전투 임무 카드를 완벽하게 외우며 암기 몬스터라는 별명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릴 적부터 이시영의 꿈은 연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고 연예인이 되려거든 대학을 졸업하고 하라는 말에 꿈을 잠시 접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시영은 데뷔하기 전에 여러가지 일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대학생이 된 이후에는 과외를 시작했고 자신만의 공부 노하우로 학생들을 가르쳐 3명의 제자를 명문대에 보냈다고 합니다. 동덕여자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를 졸업한 이후엔 원단 공장에서 그림 그리는 일을 하다가 배우의 꿈을 이루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번번이 오디션에서 낙방하게 되며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시영은 어머니가 하려고 했던 찜질방 매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엄마 대신 보증금을 내고 침질방 매점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물건 하나하나 고심하며 매점을 운영했고 매출도 많이 올라 돈도 많이 벌수 있었습니다. 이시영은 연기자가 되기 위해 오디션을 보러 갈 때마다 나이를 먼저 물어봤고 그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그냥 결혼이나 하지 지금까지 안된 걸 보면 안될 것 같은데 등의 말들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성형을 결심했고 이을래에서 이시영으로 개명을 했으며 오디션 볼때 나이도 두살 낮춰 말했다고 합니다. 배우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오디션에 도전했던 이시영은 2008년 슈퍼 액션 드라마 도시괴담 대자뷰 시즌3에 극적으로 캐스팅되었고 28살의 나이에 배우의 꿈을 이루는데 성공합니다. 데뷔 이후 송일국 주연의 KBS 드라마 바람의 나라에서 왕자의 사랑을 받는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받는 신녀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2009년에는 아시아 전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었던 꽃보다 남자의 오민지 역으로 캐스팅되었습니다. 극중 오민지는 어린 시절 못난 외모로 심한 모욕을 당한 아픈 기억이 있고 독일에서 대대적인 성형을 거쳐 놀랄만큼 미인이 돼서 복수를 다짐하며 돌아온 인물로 예쁘고 인형같은 모습으로 화제가 되며 이시영의 인지도를 끌어올렸습니다. 참고로 이시영이 오디션을 볼때 연기가 망해가고 있다는 생각에 대본을 덮고 난 이런 것도 준비했다면서 춤을 췄다고 합니다. 2010년에는 KBS 드라마 부자의 탄생에서 무개념 푼수지만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인 부테이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연기력도 인정받게 되었으며 KBS 연예가 중계의 메인 음치를 맡는 등 최고의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2011년에는 영화 위험한 상결례의 주연을 맡아 25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해 흥행에 성공하며 대세 배우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이시형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성형 의혹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성형에 대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여배우들은 성형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던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시영은 당당하게 성형 사실을 고백했고 솔직하게 말하는 모습에 호감도도 상승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내가 봐도 성형한 얼굴인데 거짓말을 할수 없었다며 털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항상 재벌집 딸이나 여성스러운 역할만 했던 이시영은 이미지 변신을 위해 복싱을 주제로 한 드라마에 출연하기로 하면서 복싱을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했을까? 생각할 정도로 후회를 했지만 3개월 정도 하다보니 스킬이 쌓이고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가 무산되며 운동을 그만둘 수도 있었는데 우연히 방안에 쌓여있던 다이어리들을 보다가 첫 부분만 하려하고 마지막까지 쓴 다이어리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만이라도 끝까지 해보자는 생각에 복싱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운동 시작 4개월 만에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했고 데뷔전에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패배하게 되었지만 해냈다는 성취감에 실실 웃을 정도로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이후 서울시인 아마추어복싱전에서 우승 전국여자신인 아마추어복싱선수권대회 우승 서울시장배 아마추어복싱대회 우승 출전하는 대회마다 우승을 하며 화제가 되었고 처음에는 가볍게 군중인 놀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시영의 진지한 노력에 호감도가 급상승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엔 아마추어복싱실업팀인 인천시청에 입단했고 최종 선발전에 출전해 우승하면서 국가대표 타이틀도 얻어냈습니다. 2013년 전국체전에서 어깨가 탈골된 상태에서도 경기를 계속 진행하며 투지를 보였지만 패배했고 2015년부터는 습관성 어깨탈구로 훈련을 중단하고 선수생활을 마감했습니다. 참고로 권투선수 시절에 6급 공무원이었고 은퇴할 때 퇴직금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시영은 이동욱 주연의 난폭한 로맨스와 외그랩풍상시 등에 출연하면서 매년 쉬지 않고 드라마에 출연하며 필모그래피를 쌓았고 2019년은 영화 언니에서 주연을 맡으며 그녀의 걸크러쉬 매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시영은 연기에 필요하다는 생각에 바이크 면허를 따러 학원에 갔다가 학원장에게 모든 면허를 다 따보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고 일종 대형과 이종 소형 특수 트레일러 면허를 한 번에 모두 합격했습니다. 이시영은 영화 언니에서 모든 액션을 배역 없이 직접 연기했다고 하는데요. 카체이싱도 처음 배웠는데 드리프트를 직접 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시영은 2020년 넷플릭스 드라마 스위트홈에서 특전사 출신의 소방관 서희경 역으로 주연을 맡았습니다. 넷플릭스의 스위트홈이 공개된 이후 11개국에서 1등했고 50개국에선 탑10에 들 정도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극중 이시영의 엄청난 어깨근육과 등근육이 CG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을 만큼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녀는 서희경 력을 위해 6개월간 흡독하게 운동하며 벌크업하는 데 집중했고 체지방 8%까지 감량해 근육을 완성했으며 CG는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시영은 자신의 역대급 흑역사로 청룡영화제 시상식을 꼽았는데요. 시상자로 나온 이시영은 나무 조연상 후보로 영화 고지전에 출연한 고창석을 소개할 때 고자전의 고창석이라고 말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실수를 알게 된 이시영은 너무 미안해서 잠도 못잤고 자신의 연예계 생활이 끝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고창석은 MBC 에는 프로 라디오스타에 나와 나는 딸이 있다고 말하며 큰 웃음을 주었습니다. 이시영은 스포츠용품들을 국산으로 바꾸며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해 개념 연예인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시영은 사업가인 조승현씨와 2017년 9월 30일에 결혼했고 귀여운 아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